그 <목소리도> 저 블루베리 꽃은 저에게 꽂혔네. 내 마음도 꽂혀. 브라우니 타르트. 와. 유명하대, 그리오슈 그게 무슨 빵이데 15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먹기 시작했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겨 먹었고 반죽을 일반 빵보다 3배 이상 치대서 만들어요 그래서 발효 시간만 8시간 걸리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그거 비슷하게 생겼다. 비주얼이 흑당 버블티 <웃음> 오미자보다 더 오묘하다. <웃음> <웃음> 네. 오미자보다 오묘하다. 아, 오미자보다 오묘하다. 그건 <웃음> 다섯 개 밖에 안 되잖아.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이거 묘하게 매력적인데요? 생각나서 매일드시는같아어 와, 어? 아 이거 그건데 <웃음> 아, <웃음> 제가 마어볼까요 피스타치오 한번 맞아요! 피스타치오 이게 <웃음> 가장 많은 맛데요 <웃음> 맞아요 맞아. 저는 체리맛이 어아 체리맛도 있다 아, 체리있네 체리 있어요 베스킬라비스가 <웃음> 서티온이 여기 들어있네요? <웃음> 구독해주세요. 네? 응. 안에 꽉 찼네. 위에는 견과류 들어 있는 것 같고 호두, 호두가 들어있나? 호두. 이거 옛날에 엄마가 우리 집에서 그 만들어주던 그 카스타드 옛날, <웃음> <가스타드? 웃음> 옛날 빵딱그 느낌인데, 이거? 호두가 어디있어 여기 호두. 뭔가 많이 치대고, 8시간 뭐 숙성시키고,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브리오 슈 빵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해주던 카스타드 그 느낌인데, 이게 손 촉감도 그렇고, 부들부들하니까. 카스타드 느낌이야? 응. 음. 촉감이? 음. 식감도? 음. 음. 음. 옥수수 20% 들어간 우유식빵 맛. 근데 굉장히 촉촉해. 카스타드처럼? <웃음> <웃음> <웃음> 그거, 카스타드랑 좀 다른 질감. 식빵 질감. 음 되게 찰진 식빵 질감. 찰진 식빵? 그 응. 근데 또, 이게 입안에 딱 들어가면, 막그 찰진 식빵 애들은 치아에 끈적끈적하게 붙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 또, 입안에서 또 사라져. 조금씩 조금씩. 음. 되게 부드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어, 이거. 되게 매력적이네. 견과류 향 되게 진하게 난다. 엄청 진하게 나. 이게 약간 견과류 자체를 좀 튀기듯이 뭐 구운 것 같아, 따로. 아니면 빵 겉에서 그렇게 잘 익은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향이 되게 일단 진하니까 같이 그러니까 와. 이 껍데기랑 다 같이 입에 탁 들어가면 진짜 잘어울려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되게 견과류 향이 있어. 응. 먹어봐. 같이 먹으니까 어울려. 같이 아몬드 차리 주밀래 밑트 초코칩! 더많은데 모르겠어. 되게 느끼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이 밀크도 많이 들어간 거고 그랬는데 엄청 상큼 희한해. 이 베이스가 살구씨, 뭐 추출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되게 상큼해. 커피도 이렇게 상큼할 수가 있나? 쇼핑몰인데 사람 없는 거 싫어? <웃음>